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있어요 어디? 아 너네 진짜 양파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엄마한테 꼭 말해줄 거예요 양파 버리지 말라고 <웃음> 썩히지 말라고 아, <웃음> 어, 너무 힘이 들어요 왠지 이막 진짜 힘들어 갖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. 여는 장갑을 찔러 가마 이게 부각고 힘들어요. 가자, 노말 특공대. 이거를 저는 사실 기계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넓은 양파밭에 그 사람 조금이서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줄 금방 다 나가지 말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 한 자루 딱 되고 다음 자루 자루 자루 일하기가 좋아요. 못 버리겠어요. <웃음> 먹고 남기면 <웃음> 양파는 다 먹을 것 같아요. <웃음> 지금 저울에 있었으면 아 개미 개미 이러면서 아 아! 뭐 이랬을 텐데 지금 개미가 지나가든 지네가 지나가든 아, 나 아까 그게 중요한 게 어, 아니야 지금 이만한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원래가 되면 사실 소리도 야! 그냥 <웃음> 일어네 그냥 아, 벌려 아, 벌려네 가라? 양파를 캐 보니까 어때요? 양파를 캐 보니까 정말 양파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엄마한테 꼭 말해줄 거예요 양파 버리지 말라고 <웃음> 썩히지 말라고 모든 농작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다시 한번좀 충격이고 음식 남기지 말라는 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거를 오늘 닭끓이주려고 오늘 새벽에 나갔어 내가 아, 이거, 어머니 직접 안 드신 거예요네 그래, 아이고 진짜 라 아니 나는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하셨대 새벽에 어머니 <목소리> 아, 어머니의 사랑 우리 엄마보다도 지극정성이야 어머 대박 어우 뜨겁다 어우 뜨겁다 간사람 음. 아, 음. 이리 와봐 님들 김치 와 좋아 음, 이 젓가락은 씹히다. 음, 매서, 매서운 맛이다. 머리 멎으면 머리 깨질 것 같은데요? 이게 단단하라대면서요 예. <웃음> 네. 우와, 무슨, 돌 같아요, 돌. 야, 진짜 수장성이 오래가겠네요, 이게. 그렇게 하려고 이제, 이제, 계속 관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고난 다음에도 이렇게 바짝 말려서, 그렇게 아. 창고에 집어넣는 거죠. 야 드디어 이렇게 한 작물이 끝날 때 기분이 어때요? 이 많은 자식들도 다 시집 보내는구나. 아, 시집 보내는구나. 예, 네,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자식들 또 심어서 키워 줘야 되고. <웃음> 어. 아파돼서 <웃음> 이건데. 좀 많이 탔어요 <웃음> 여기도 타고 짜갑더라고요 <웃음> 음. 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자 있어요 어디? 아 너네 진짜 <웃음> 어때 목은? <복은? 웃음> 아뭐 그래도 하루정도는 버틸 만 만한... <웃음> 학생들 오니까 참 아이고 내 자식같은데 나름도 없지 보니까 너무 안타깝아요 학생들도 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알만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<웃음> 어? 네. 이런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갖고 손로 멀티에 널려가면 돈벌이뭐 이런거 하지마 제제 <웃음> 이름으로 상행시지어드릴까요 양지우거든요 운 띄워주세요 양! 양파 지! 지옥에 온. 우 <웃음> 우리들 <오. 오리드. 웃음> 아이고 저도 한해한 해가 한 틀리네요 이제. 참. 어머니 농사 몇년 하셨어요? 농사는 첫년 때는 내고서 살았는데 결혼해갖고 왔고 이때까지 했으니까 하면 40, 40, 45년? 45년 갖고 계속 초래해서 살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왠지나 막 진짜 힘들어갖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는 좀... 장갑을 찔러가하 이게 부갖고 힘들어요. 야 손이 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? 여기 손에 일을 하니까. 여기도 이렇게 되시고. 그래 지금 돌아갈 상태인데 병원에 가니까 절대로 일은 하지 마라카는데 이게 돌아간다고. 네. 이게 되게 심하면 휙 잡아 돌아간대 이쪽으로. 어. 그래가 하지 마라카는데 사람도 없고 안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어수 없어갖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. 음. 아 승민이가 목디스 있어요? 계속 트릭트를 몰고 뒤로 돌아보고 뭐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목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? 하루 종일 양팔을 캐고 나면 뒤에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뒤도 얼마나 가겠어요? 말은 안 하지만. 계속 뒤를 봐요? 껍질이 까지나 안 까지나 흔들려서 양파가 회전이 되고 이러면 저장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어 수확기에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탁 떨어져야지만 뭐 상처가 안 나야지만 이 저장 자체가 오래되거든요 수확할 때 수확 기계 잘못 작동하고 수확을 잘못하게 되면 기계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저장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계속 뒤로 돌아보면 목이 아프 텐데? 어,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는 기본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. <웃음> 참, 지도 헬스장 하다가 애기 아빠가 간이 안좋아갖고 아들이 간을 이식을 해, 해줬거든요, 아버지를. 해줬는데 와서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나랑 농사지어고는 못 먹고 살겠다고, 참, 밭농사를 지어야지, 그래도 좀안 낫겠나 싶어. 그래, 처음에는 시작을 해갖고 했는데, 처음에는 참말로 인건비가 별로 안 비싸갖고 시작했는데,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갖고, 기획값 비싸지에, 인건비 비싸지에, 모든 게 다가, 농산물은 안 오르지만은, 땅기다 오르니까, 이게 수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, 차츰차츰 이제, 접아야안 되겠습니까. 이거 한개 먹고 아 이런거도 한 번씩 뭐 경험이다 놀고 먹는다고 일하고 먹는다고 사람 챙기는것도 일이에요 정말 이거 먹을거 다 챙겨주시는것도 진짜 솔직한 말로 내 밥도 뭐해 먹어 네. <웃음> 그래갖고 집에 가면 퍼지겠고 한참 일 나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헌신해야지 어디에 <웃음> 는 아, 내가 챙기고있는여여까지는 끓어 진짜 막걸리 막걸리가 마시고 싶어요 이걸 했다니 더 하나요? <웃음> <웃음> 저쪽 <웃음> <웃음> 와, 끝난 줄 알았는데 <웃음> 한 밭을 더 갔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<웃음> 그이 보이네 어머니. 아이고 나가 가야지 이제 그렇라음 가져가야 된다고 또. 아 그래 어, 그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오지. 야. 아들 힘들어 이 없어 얘. 오늘 정신 잘안 먹었나? <웃음> <웃음> 이래 빌려리는 거 노블노블 하고 힘들하고 막 해가고 있는 중. 저희 첫 수확이에요. 오케이. 자이로 한걸 걸러쭉 따라 나. 골골이 이렇게 두개서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쭉 나가면 돼 아... 어머니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저희가 이 스무살 진짜 초반에 체력이 진짜 저질 체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전문적으로 그 일하시는 분들도 일만 하시기도 힘든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일 하실 거를 준비해서 먹을 거다 가져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도 다 하시고 근데 농파일도 돕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체크도 하고 막 이렇게, 이렇게 해 주시고 밥도 외계 주시고 마무리하면서 끝에 정리도 다 하시는 거보에서 진짜 어떻게 체력이 저희 한, 저희 한 10인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, 존경스러웠어요, 되게. <웃음> 어머니는 저보다 어리시고, 저보다 체력도 좋으시고, 저희 체력 다 합쳐도 어머니 체력 못 이겨요, 진짜.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. 다리 힘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, 저희보다도 안 지치시는 것 같아서, 뭔가 살짝은 존경하면서 반성하는 <웃음>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, 네. 아, 네, 네, 네 어, 신랑은 교회에. 봄미래를? 어, 레딩 감자. 양파 필요하고, 감자 필요하고, 이런 거 말을 필요하거든. 신어은 어 같이 와. 우리 같이 가자. 이렇게 해갖고, 아, 가... 아, 얼마나 크고 성숙했는지 한번 보기. 출시해갖고, 예쁘게 잘 살아. 네. <웃음> 아, <오븐에 벗> <웃음> <계속 게드만 웃음> <해모> 어, 오브레 보석했는지 말고, 예쁘게 잘 살아. 아! 야, 야. 야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, 야, 야. 어게 쉬워. 모든 농부분들을 되게 존경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좀 뿌듯하긴 합니다. 근데 진짜 농부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승민 농부님 보면서 느낀 것도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매일 땡볕에서 일하고 또 기후의 또 변화도 엄청 크고 또 이제 많은 밭들을 또 이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몸이 하나인 게 너무 부족해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. 뭔가 계획하고 계시거나, 어, 정말 큰 결심 뭐 하셨고요.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농작물이 실패하면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아요. 자, 드디어 <웃음> 이 박의 농활이 <농아리> 끝이 났습니다. <웃음> 와 정말 정말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씩. 어..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.. 내년에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진짜? <웃음> 아또 많이 힘들었지만 또그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음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는데요 근데 또 다음 학기에 오라고 하면 올것 같아요 왜올것 같아요? 왜냐면 또 친구들이랑 같이 했고 힘든 것도 다 나누고 좀 좋았던 기억이나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음.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불러주시겠습니까? <웃음> 어, 뭐, 너무 몸을 안살리고 열심히 해서는 몸살 날까 봐 겁나더라고요 저도요 <웃음> <웃음> 어, 정말 예상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뭔가 더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첫날 힘든 거랑 둘째 날 힘들었던 그 느낌이 아예 달랐어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저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다시 올수 있는 이유가 이제 어떤 힘듦인지를 이제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좀 적응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도 그래서 뭔가 다음에도 또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일한 거에 대한 이제 돈을 우리 스폰서님께서 어, 지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오. 하겠습니다. 아. 아. 대박. 아. 멀리서 와서 어. 진짜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 많았는데 어. <웃음> 삼촌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가서 아. 맛있는 거 먹어. 이게 득품이다. 이게 뭐지?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